안녕하세요 소롱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관심 뉴스로 대체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다 많으시죠 먼저 이 내용은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지 만이또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일반 분양 물량들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분부터 바로 적용을 한답니다. 어, 그동안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지역은 좀 예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조합에 해당 실무진들이 굉장히 국토부를 방문해서 뭐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어, 아마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는 지역은 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용을 받을 텐데 그건 다만 밑에 쭉 살펴보면 내용이 나오지만 투기가 열 지구 안에 있어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보다 뭐두배 이상 집값이 상승을 해야 되고 또 abc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또 해당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그런 주택은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당첨 후에도 거래를 못하는 그 기간을 짧게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이렇게 늘려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집을 이제 꼭 팔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주택공사 LH에 우선적으로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길면 은 10년 동안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분양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도 어 거주 의무기관이 이렇게 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건축공정이 최대 80% 이상이 돼야 후분양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연속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어,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이렇게 집값 상승이 많이 있어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테지들이쭉 나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가 높았답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도 같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이제 분양가를 억누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최근 1년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5.74%인데 분양가 상승률은 21.02%였답니다. 그 분양가 상승이 기존 주택의 수요 이동으로 이어지고 또 기존 주택이 상승하고 또 분양 수요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분양가가 오르고 이런 상승의 고리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민간택지 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놨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필수요건을 어,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은. 제도는 있었지만 너무 엄격해서 그걸 적용을 할수 없다 보니 이제 필수 요건을 바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가 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집값보다, 아, 주, 그 물가보다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 중에서 엔드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정된 지역으로 이제 개정을 했고요. 내가 있는 집 동네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 가격 상승률은 어, 그 다음에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 등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활용이 이제 못 됐대요. 이렇게 선택하는 요건이. 그러다 보니 또그 요건을 이제 바꿔서 이런 요건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필수요건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건 필수. 우리집이 이런 지역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정량요건 판단해가지고 밑에 a 러스 B, ORC, ORD가 돼있죠. A는 누구나 다 갖춰야 될 요건이고 그 다음에 B, C, D 중에 플러스 요세개 중에 하나가 요건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유 요건 분양 가격이 직전 12개월 평균, 1년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든지, 그죠? 그러든지 o r 청약 경쟁률 요는 그대로네요. 자동 자동돼 있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을 넘었든지, 그 다음에 국민 주택 규모는 10대 1을 초과했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든지 B, C, D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고 A가 갖추어지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 지역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을 그럼 어떻게 지정하느냐 요런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발하여 주정심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음. 그다음에 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 개선을 이렇게 해 놨는데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경우 예외적으로 그동안 이 관리 처분 그 신청한 단지부터 그동안 적용하도록 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그게 불가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어 그리고 최근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을 할때 여차저차 쭉다 넘어가서 최초 입주자 모집 성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어나를 안 돼요. 뭐, 다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성인 신청한 단지부터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제한 기간, 당첨된 그사람들이 한에서 사고 팔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경우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요, 어, 그동안은 이렇게 3, 4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단기 차익, 그, 시세 차익을 노려서, 어, 투기 수요에 이런 유입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걸 유입되지 못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네요. 어, 민간택지 경우에는 투기가 열 지구에 그동안 3, 4년이었던 거를, 어, 시세가 주변 그 시세보다 80% 미만일 때는 최대 10년. 80%에서 100% 그 사이의 시세는 8년. 그 인근 시세보다 이미 높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면 5년 안에 뭐살수 있도록 해주고 아직 분양받은 집값이 싸다. 그싼걸 보고 투기꾼이 못 들어오게 10년간은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해놨겠다 이 말입니다. 어그 다음에 또한 어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당연히 10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H에서 우선적으로 그 집을 사줄 수 있도록. 대신 이건 피가 잔뜩 붙어가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산 집은 LH에서 임대주택으로 그거를 어, 활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이렇게 그 예외 사유가 있는데, 요거는 어, 예전에도 계속 적용되던 규정들입니다. 어, 근무, 생업,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이제 부득이 수욕, 수도권 이외에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어, 그럴 때 이제 예외의 특별한 사유로 봐주고요. 수도권 안에 갈 때는 요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주택으로 내가 옮겨갈 때. 그럼 2년 이상 외국에 나가서 재료할 때. 그리고 이혼, 이주대책용 저 주택. 그러니까 대체 주택이죠. 그럼 채무 미 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이런 거에 해당될 때는 전매 제한에서 예외 사유로 봐주는데 수도권 안에는 제외입니다. 그죠어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매각시 LH 매입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1년 만기 은행 전기예금 평균 이자율 현재 1.97%입니다. 이걸 적용한 이자를 보태서 사준대요. <웃음> 대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LH 말고 그냥 속닥속닥 이렇게 어, 비밀리에 전매를 했다. 그러다가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 직력. 그 다음에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피 1억에 팔았다. 3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전매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이제 개정을 또 해야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의무거주기간을 이렇게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 수도권 공공 분양 주택에 적용되던 그 의무, 거주 의무 기간을 이제 올해 안에, 아마 10월 달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의무 거주 기간을 또 같이 할수 있도록 바꾸겠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대신, 옛날처럼, 어, 분양가를 뭐, 예를 들어 뭐, 천만 원 이상 하지 마라. 1,100만원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심사를 이렇게 잘해서 그 원가에다가 플러스 가산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아, 그건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구요. 어, 먼저 이게 또 나와있네요. 적용지역지정기준회가 아까 불러드렸던 이건 어, 요거 그대로구요. 어, 산정방법이 게 나와있습니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러니까 내 집을 잘 지으면 잘 지은 그 돈이 또 높겠죠.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은 이제 인정을 해준다 소리입니다. 택지비는 어떤 기준이냐. 공급가격 그러니까 공공 공공택지로 이렇게 수용을 가 받을 때는 공급 가격 아니면 감정 평가를 받은 그 민간택지는 간평액 그 플러스 택지 가산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건축은 기본형 건축비 지상, 지하, 건축비 다 더하고, 거기에 건축, 가산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다 더한 거를 택지비와 건축비, 그 이하의 금액 안에서 이제 선, 산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분양가격 공시를 하게 되는 공공택지는 62개 항목이 있어요.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이 있고, 그것들을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항목이 또쭉 옛날에 제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 공공. 어, 62개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들 다 공시해서 오픈하게 돼 있고, 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놨는데, 어, 이렇게 무주택 실수요자의, 어,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이제 필요한데, 음,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은 21.02% 기존 주택 가격은 5.74%에 비해 약 3.7배만큼 올랐대요. 집이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 아까 가, 앞에 쭉다 읊어드렸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을 올리는 그 견인차 역할를 했고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켰고 그래서 민간택지의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민간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을 고쳐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고요. 1 0월중 이제 그 주택법을 고쳐서 그때부터 적용을 하도록 또할 거라 하고요. 주정심 그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설명드렸던 게 나와 있어요. 민간택지 분양과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하는 요 질문에 대해서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이렇게 시행했던 그 시기가 2007년부터 14년도인데 그 시기에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대요. 근데그 규제를 자유화시킨 2015년도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했고 상한제 적용했을 때는 0.37% 올랐는데 상한제 풀고 난그 이후에는 5.67% 평균 올랐었다고 라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음, 아까처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책정해가 했더니 어 연간 1.1%포인트 집값 어 이렇게 하락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분양제도,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해난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전매기간,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전부 다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어,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해서, 소유권 등기하고 나면 전매제한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럼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하고 또 해놨네요. 후분양이 뭐 입주 공정 한 7, 80% 이상 진행이 돼야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 받은 그런 지역까지 이래 요건을 적용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또 정부의 입장이 쭉 적혀 있어요. 어,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고 어, 예상 분양 가격 대비 사업 가치는 기대 이익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 주거 안정이 조합원의 그 기대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다라고 해놨네요. 조합은, 얼반 주고 봐라, 이 내용 같습니다. 두 개가 열지고 안에 있는 조합은들은. 어이고그 다음에, 음, 거주 의무기관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도 돼 있는 거는, 어,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전매 제한 거주 의무기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요약을 하면요. 초롱부동산이 있는 부산지역은 한 군데도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해수동은 조정대상지역 풀린다는 말이 이번 발표에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고분, 고분양가 관리지역 적용을 받겠죠. 어,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그 가격을 넘지 못하든지 1년 안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없으면 어, 직선거리 1km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 분양가의 105%를 넘지 못하든지 뭐그둘 중에 하여튼 하나가 적용되는 그런 그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발포가 될줄 알았는데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언급이 된게 없습니다. 어, 투기가열지구에 계신 조합은 입주권들은 굉장히 성질이 나겠고요. <웃음> 그 지역의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대박이다 싶은데 중요한 건 길면 10년 동안 집을 사고 팔고 못할 수 있고 판다 하면 LH에 그냥 정기예금 이율 1.97% 이율 보탱 금액으로 넘겨주든지 그럼 말라 분양 받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넘길 것 같으면 아, 이래저래 억울하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분양가가 집을 지을 때 들어간 그런 원가를 잘 계산을 해서 분양가를 뭐 산정을 한다라고 하니 뭐 그거 믿어 볼수 밖에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게 굉장히 발표되기를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발표가 돼서 오늘의 뉴스를 이걸로 대처해가 올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분석해 드렸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참 굉장히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